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세요? <웃음> 월요일 아닌가요 오늘? 네, 월요일 저녁에 어,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종로 나왔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오신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40분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40분의 강의를 제가 맞춰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33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한 3시간 정도 강의 분량인데요. 어,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DBR에 다써 있는 내용이에요. 거의, 거의 100%, 99%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읽으시면 뭐 좋습니다. 일단 제목은 IoT와 비즈니스라고 저, 저는 경희대 경영학과에 있고요. 저기 뱀풀과 얼린 써 있는데 IoT 관련 비, 어, 스타트업을 한 3년 반 정도 된 회사가 Love is t 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름을 뱀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윈이라는 어떤 전자상거래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오늘 뭐 말씀드릴 시간은 아마 안될거로 봅니다 일단 IoT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미디어의 발전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이 좀 위기다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올해는 이제 플러스가 될지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1, 2%씩 관중이 줄고 있는데, 그거는 뭐 미식 축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 이제 꼭 거기 가야 되느냐. HDTV가 너무 조, 좋아서 집에서 이제 보는 게더 낫다. 그래서 이제 NFL도 이제는 어 어떠한 경기장에 가면 한, 한 자리에서 열몇개 이상의 어떤 스크린이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와이파이를 거의 무료로 주고 제가 지난주에 유료연진 일회밖에못 던진 경기 있죠? 제가 거기 가서 봤거든요 예, 연습 투구하는 거좀 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1회에 그냥 4점인가 주더니 2회 안 나왔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와이파이를 다 무료로 줍니다 거의 관중들한테 왜냐면 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나 여기 왔어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막 올리겠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경기 올수록 업로드가 많아지고요 예, 유명하지 않은 경기는 다운로드가 많고 어쨌든 거기가 또 AT&T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AT&T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와이파이나 이런 스마트폰과 친화적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계가 상당히 위기라고 합니다 세프란시티스코 심포니 같은 경우는 좌석이 40%밖에 안팔리고 제일 잘 팔린다는 LA필이 한 70%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폰을 못 쓰는 환경이 2 시간 정도 되잖아요. 클래식 공연에서. 예. 그 이제 이런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도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과의 연결을 되게 신경 쓰고 있고요. 5월달에 제가 중국에서 오계광고협회에서 저보고 강의를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가, 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제주도로 오는 크루즈에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난지 얼마 안 돼서 좀 걱정을 했지만 다 갔는데요. 왜 나를 불렀냐 이렇게 했더니 어, 5개 광고 비즈니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주들이 5개 광고에다가 그 바깥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잘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 모르긴 몰라도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요즘 뭐 차에 치워 죽을지언정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겠다. 횡단보도도. 예, 저도 요즘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신호가 막히면 기뻐요. 예, 아야 페이스북도 뭐 카톡 답변 답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옥개 광고도 약간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잠재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 그왜 그러냐. 예, 왜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가 카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못 쓴다. 예, 운전하기 싫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학생은 아예 이제 우리나라 중학생영화관잘안간다그럽니다 예, 이걸 핸드폰 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럴 바에 나 집에 와서 다운로드해서 보겠다. 뭐 굳이 내가 영화관 가서 핸드폰까지 꺼가면서. 요즘 비행기 타면은 스마트폰도 별로 끄란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예전보다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요즘 또 미국의 은퇴 세대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단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에다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그~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차들을 다 우버에 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운전하러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연금소득을 지금 미국의 은퇴한 부부들이 번, 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트렌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로 강의를 꽤 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아 오늘 동아일보 날인데... <웃음> 하여튼 조선비즈가 6월 30일 날 이렇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미국에 지금 5대 침몰한 5대 산업이 있다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동차 산업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자동차 변호 취득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자, 내가 하루에 자동차를 얼마나 사용하세요? 24시간 중에. 2시간, 2.4시간을 우리가 써야 겨우 10분의 1이라는 자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거의 6%밖에 안 쓴대요. 자동차를. 6%. 아니, 내가 왜 자동차 그동안 샀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옛날은 어차피 내가 세워도도 또는 남의 차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내가 그냥 차를 샀는데 우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좀 위기고요. 케이블 t v 를안본지 많이 오래됐고요. 미국의 경우 점점 케이블 TV 뉴스나 스포츠 테, 채널 같은 경우가 유료 채널이 옛날에는 티, 오늘 경기 어떻게 됐지? 해 가지고 막 아홉시 뉴스 기다리고 스포츠 뉴스 기다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요즘은 에, 유튜브에 떴겠지. 네이버에 떴겠지.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니까 유료 스포츠 채널이 잘안 팔리고 케이블 TV 덩달아 그렇고요. 주택 건설이 역시 신규 주택 건설이 잘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점이 지금 계속 ROI가 떨어지고 있다. 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대산업, 침몰한 오대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2001년 이후로부터 전자상거래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작년에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네. 신세계는 유일하게 또 TV 홈쇼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TV 홈쇼핑은 1 9 0 0 우리나라 같은 1992년, 93년쯤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래도 그 성장했어요. 전자상거래 나왔죠. 또한 3, 4년 전에 소셜 커머스 나와서 벌써 일조 시장을 만들었죠. 전자상거래의 여러 번영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카테고리에서 1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는 오프라인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점은 예전부터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어페럴 분야, 그러니까 의류 분야가 이제 15%를 넘어 쓰기 시작했다. 옛날에 백화점 하면 의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데 이제 의류 분야가 15% 이상이 전자상거래에 서 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제일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확보한 화면인데, 아버크론비 같은 경우도 장사 잘하긴 잘하지만, 2015년까지 닫을 가게가 180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크론비가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은. 아버크론비가 그렇게 장사 잘 못해? 그랬더니, 아, 아니, 아버크론비 온라인에서 정말 잘 팔아. 그러니까 아버크론비가 오프라인 가게를 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위기가 아니라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상점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가게를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갭도 지난 2년간 닫은 가게가 한 200개고요. 뭐 게임샵, 스태플스 한 대충 200개로 지금 통계를 맞춰놓은 건데 이런 가게들이 오프라인 가게들이 문을 닫, 닫는다. 지금 월마트나 제이씨팬이나 베스트바이, 갭 같은 경우도 2010년만 오프라인 가게가 오프라인 가게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지금 꼭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가 굉장히 심화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그러면서 예스24 같은 경우도 CEO가 어, 티켓을 살짝 모바일로 바꿨더니 금방 세일즈가 일어나더라 예, 그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시 더, 더욱더 온라인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사분 인터넷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인터넷이죠. 이제 인터넷이 계속 심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제품에까지 붙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DBR에 쓴 글이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들이 비즈니스 어, IoT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 모티베이션 오브 IoT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전에 이제 강의하던 걸 이번에 DB에서 r 원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엔 제가 다섯 개를 강의하다가 한 여섯 개로 늘려서 이번 페이퍼 이번 글에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을 고부가 하기 위해서 IoT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기존의 시장이 잠식당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IoT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IoT를 이용해서 PSS를 만들어서 PSS라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제품의 서비스화로 인해서 기존의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어서 블루오션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이제 CRM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공간에서의 CRM을 할수 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붐의 고부가 저죠 체중계 집에 달기 시작하면 제 방에 체중계를 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체중이 좀 그래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네, 체중계 딱 사자마자 한 3kg 뺐습니다 네, 자기 전에 한번 재고 일어나서 한번 재고 하니까 확실히 그래서 회사도 정말 그런 체중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의 체중 저녁의 체중 예, 정말 그러면 그 관리가 될것 같아요. 그걸 잘 몰라서 그게 회계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체중계를 하이마트에서 하나 샀거든요. 3만 원쯤에 샀어요. 예. 근데 그거는 스마트하지 않는 IoT에서 IoT가 안 되는 체중계고요. 저 위딩스 체중계는 그 제가 거기 올라가면 거기 체중이 제 스마트폰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정한 6명에서 8명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웃음> 그래서 뭐 가족들, 뭐 친구들한테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비디오, 링크를 누르면 비디오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뭐 온도, 온, 온, 온, 저, 대기에 또 청정도를 한다든가 체지방을 잰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얼마냐면 250불이에요. 네. 아까 3만원짜리 기계인데 250불짜리 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고부가가치한다는 거죠 nfc 밥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한번 눌러 볼까요? 시간 은 없지만 예. 우리나라 밥솥 1위가 어디죠? 쿠쿠입니다 예. 2위는 쿠첸입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지 힘들면 이렇게 내전화는동이는 어, 어, 어, 어. 밥은 변한다. 스마트하 이제 고체. 예,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기계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집안에 있는 기계 뭐 30개, 70개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계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집에 어떤 게인터넷이 연결됩니까? TV 조금 되고 컴퓨터 밖에 없죠. 냉장고 인터넷 되나요? 아직 안 되시죠? LG전자에서 나온 냉장고는 뭐죠? 네. 홈챗이라는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했죠. 냉장고랑 카톡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 냉장고에 이제 카톡을 친구를 맺어놓으면 이제 월요일 아침쯤에 연락이 오죠. 야 너네 부모님 냉장고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다안 열렸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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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 무슨 삼계탕 2, 잡곡밥, 잡곡밥 원투 이렇게 해서 계속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만든 레시피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레시피를 갖다가 저기다 갖다 대면은 그 레시피가 전달돼서 밥솥이 어떠한 이제 요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밥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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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고국 카메라에서는 계속 비즈니스 를 하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야너 사진 찍고 폰이랑 갖다 대면 폰으로 사진을 넣어줄게 그럼 네가 친구들한테 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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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는뭐그 사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뭐 영상통화도 할수 있고 이러다 보면 혼자 집을 비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뭐 IoT 초인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 전구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 많은 제조업자의 들 제품을 어떻게 IoT를 적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들고 그걸 또 서비스화하고 거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와중, 와중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대시라는 걸, 그, 출시했는데요. 지난 4월 1일 날. 모르시는 분? 아니, 손안 드시겠죠? 그냥, 한번 비디오를 틀어주시죠. 뭐 비누가 떨어지거나 케첩이 떨어지거나 휴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원래는 메모장에 쓰죠 우리가 아 이거 사와야지 마트 가서 근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저렇게 바코드를 그냥 스캐닝 합니다 조 기계로 바코드가 없는 음식들 뭐 물건도 있죠 초퍼칩스 우유 같은 건 바코드 스캐닝 하고요 50만 개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저렇게 마이크로 인식시키고 바코드가 있는 건 바코드를 스캐닝 합니다 그럼 아마존 장바구니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다음날까지 배달을 해주겠다 이게 아마존 대쉬라는 사물인터넷 기계입니다 지금 주로 이러한 그로쏘리 쇼핑을 전자상거래로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진 않겠죠? 있긴 있으시죠? 예. 네. 여전히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케첩이 떨어졌어. 그러면 같이 앱을 열어가지고, 케첩을 찾아서 장바구니 넣어놓고, 사과가 떨어졌어. 사과 쳐놓고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따개처럼 못 걸어서 이렇게 걸수 있게 만들어놨어. 부엌에 국자 놓는 데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뭐가 떨어지면은 바코드 스캐닝을 시켜놓거나 마이크로 장바구니에 넣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에서 클릭해가지고 사게 하겠다. 이게 지금 대형마트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어떤 갈등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존 대시 같은 경우는 지 이제 대형마트조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제로 에포트 쇼핑이라고 래요 그니까 거의 요력이안 들죠 우리가 그동안 만약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케첩 떨어졌어 종이에 적죠 스마트한 사람 어떻게 죠 스마트폰 어게 메모장에 적겠죠 그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다 적어가지고 뭐 회사 갔다가 나가서 또 마트 가가지고 주차하고 가서 카, 카트 끌고 다 일일이 케찹 어디서 사과 어디서 과자 어디서 우유 어디서 맥주 어디서 다 찾아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다 집에까지 들고 와야 되죠 계산대 줄 서가지고 지금 대충 10개, 10단계 이상의 단계가 드는 그거를 아마존이 없애주겠다. 없애주겠다 아마존이 지금 200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됐는데 더 팔겠다는 거죠 예, 여전히 예, 이 기계가 결국 사람 자기의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코인파킹 기계인데요 코인파킹 하려면 문제점이 뭐죠?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교통량의 30, 20, 30%는 파킹라서 찾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기껏 찾으면 코인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거기 NFC 태그가 있거나 QR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게수 있어가지고요. 동전이 없어도 결제를 할수 있게 합니다. 코인 파킹의 문제 또 뭐죠? 내가 한 시간 반 코인 기껏 넣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얘기가 길어질 수 있죠. 코인 더 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시 가려면 막 200m 걸어야 돼. 그러면 보통 어떻게합니까 대화를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뭐 괜찮겠지 하다 보면 이제 딱지 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마트폰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문자가 와요. 너 5분 남았는데 더 낼래? 그럼 사람들이 기꺼이 더 낸다라는 것이죠. 그돈낼 그러니까 사람을 더 내게 만들어줘서 서로 회피하죠. 실제로 주차료 증수가 2 삼십 프더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IoT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료도 더 받고 낼 사람도 행복하고 받을 사람은 돈더 받아서 좋고 이런 경우도 이제 이러한 자기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시장이 잠식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비인데요. 나이키의 사장님은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 우리 지난 봄에 미세먼지가 많았죠. 사람들이 이제 봄 돼서 좀 운동 좀 하려고 는데 미세먼지 많다고 그러니까, 아, 집에서 그냥 런닝머신이나 뛰자. 어, 닌텐도 위나 하자. 집에서 런닝머신 뛰면서 나이키 입으시는 분. 닌텐도 위 집에서 하면서 나이키 모자 쓰고 쫙빼 입고 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닌텐도 위나 가족용 런닝머신은 결국은 나이키와는 상극 제품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족용 오락을, 하, 어떤 스포츠 오락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나이키는 점점 시장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이런 퓨얼밴드라든가 나이키 플러스 같은 IoT 제품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왔죠. 그래서 집에서 러닝머신을 뛰더라도 퓨얼밴드가 있으면 뭡니까? 여기다 끼, 뭐 손목에 차고 운동하면 그것이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자기 운동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LG전자에서 그 스마트워치를 하나 선물해서 한번 달았더니요 집에서 이손 한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야 이거 시계 차고 해야지 이거 <웃음> 아깝다 이 <이거> 만보게 <웃음> 움직이는데 예.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어도 자꾸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내가 운동을 해야 이 기록이 남고 그래야 친구들한테 그게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키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운동을 할 거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시장의 잠식에 대비해서 계속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환경번야에서 어떠한 어떤 잠식을 어떻게 IoT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전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품의 서비스화로 인한 비고객 흡수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화분 좋아하세요? 저는 화분 안 좋아합니다. 저는 화분 산업의 비고객이에요. 1년에 한 번도 화분을 사지 않아요. 저희, 제가 하는 회사도 최근에 사무실을 옮겼는데요. 만약 페이스북에 이렇게 만약 주소를 알려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화분을 보내주시겠죠. 감사하긴 한데 마음은 아픕니다. 예, 왜그 화분을 제가 기를 자신이 없죠. 직원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화분 산업에 많은 비 고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사고 싶어 다 양재 꽃마을이나 어딘가 가보면 정말 이쁘죠. 정말 이뻐요. 이쁜데 사지는 못하겠어요. 기를 자신이 없고 얘가 혹시 죽으면 이 화분을 다시 처분할 자신이 없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만약 해결하면 화분 산업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요즘은 저기다 어떤 수분 센서 같은 걸 꽂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 떨어지면은. 제 스마트폰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물좀 주세요 이렇게 오면 은 제가 물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화분 산업의 기존 제품에 화분은 그냥 기존의 제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IoT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서비스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어 낸다는 라 것이죠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화분의 재미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 화분 산업의 고객으로 아예 바뀔 수도 있죠 어? 이거 길러 보니까 정말 농사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거 취미가 없지만, 농사에 재미 들면 그거 물, 물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이 그들, 그분들은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분도 물만 주고 숨만 쉬게 했더니 막 꽃이 피고,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만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사람들이 그, 사, 그 산업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 제품에 그동안 어떤 기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어떠한 고객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CRM입니다. 보통 야구 경기장이든 이런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는 몰라서 못 가거든요. 좋은 경기가 까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사람이 또 오지 안, 가, 한번안 가는 사람이 영원히 야구장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사람을 또 오게 해줘야 되고 그럼 계속 그런 CRM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그런 툴이 없었다는 거죠 별로 그런데 어떠한 야구장에 여러분들 비콘을 달고 비콘이 어떠한 쿠폰을 다, 이제 쏴줄 수 있다 아까 제가 야구장에 어떤 스마트폰으로 뭐 와이파이를 많이 준다 그랬는데 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경기장 안 가는 이유가 야뭐 햄버거 사러 갔는데 막줄 기다려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막골 들어가고 터치 다운하고 홈런 나고 이러면 싫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햄버거를 주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거의 다 준비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픽업 하는 거죠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이제 데이터가 또 남죠 야 어느 섹션에서 어떤 불고기 버거 치즈버거 이런 게 많이 팔리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리 굽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뭐 저희 현대자동차랑 저희 제가 하는 회사에서 했던 서울 모터쇼입니다 서울 모터쇼 작년에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부산 모터쇼 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서울 모터쇼 할 텐데요 서울 모터쇼에서 거의 100만명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100만명과 뭔가 인게이지먼트 해야 되죠 죠그 다 응대하려면 엄청나게 도움이를 깔아야 되고요. 현대차에서 5 0 0 0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년에. 5 0 명, 5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20만 20, 명이 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보통 전시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1 시에 오세요, 2시 반에 오세요, 3 시에 오세요, 가지고 사람들 이름 적고 막줄서 있고 쪼그려 앉아 있고 퀴즈 풀고 막이래 가지고 선물을 주죠. 굉장히 경험이 더 나빠져. 오히려 싸움 남아 그런데 이제 여기 경우에는 여기에 nfc 태그를 여러 부스 9개 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nfc 태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폰은 90% 이상의 nfc 가 되거든요 이번 아이폰 6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nfc 폰은 거의 100%에 가까워 지는데요 그러면 폰으로 갖다 대면은 어떤 게임을 하게 슬랍 머신 그 게임 을 했더니 당첨이 되면 아 선물 받으러 오세요 그 대신 거기에 고객님 이름을, 이름이나 전화번호 우리가 알아야 확인하고 드릴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장품 받았는데, 당연히 적죠. 그럼 가면은, 아,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고객 정보가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사람들이 이제 터치하면은, 그래서 게임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당첨이 안된 사람은 아쉽죠? 근데, 아, 지금 이 부스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알려주세요. 고객님의 경험을 거기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면은, 또한번의 당첨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기꺼이 댓글을 달죠 그럼 댓글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친구, 카카오스토리 친구한테 전달이 되죠 어? 맞아 지금 서울 모터쇼 하지? 가야 되겠다 네, 결국 이 사람이 한명 한명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오프라인에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냥 그냥 하고 떠났으면은 아무런 마케팅적인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또 참여하게 해서 이 사람과 CRM을 맺고 또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이런데도 이러한 어떤 어, NFC라든가 아이비콘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 CRM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기업이 비즈 어, IoT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왜냐면, 어, 요 모델을 하나 아, 알면,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d b r 은다써 있어요. DBR엔 다써 놨는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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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네스트랩의 이그서머스텟을산 고객들은 러시아워 리워드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러시아워 때는 내가 온도 조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대신해. 니네 회사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운 날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죠. 오늘 낮에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그러면 네스트랩에서 미리 오전에 차갑게 만듭니다. 그 집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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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네스트랩은 이거 하나 팔때 30불 벌었는데 요한 여름에 25불을 이걸로 더 번거죠. 그러니까 프로덕만 판 모, 모델이 아니라 프로덕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근데 그것은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제가 아는 IoT 비즈니스 모델 중에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거라는 것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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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사실 거의 다 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웃음>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나머지 시간을 좀더 빨리 그래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과 몸으로 그동안 살다가 신석기, 구석기, 철기, 성동기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도구와 기계랑 인터랙션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7 0년대8 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계랑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 연결될지 몰랐죠. 그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있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이라는 걸한참 20년 동안 즐겼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카톡하고 멀리 있는 거 사고 뭐 이런 거 즐겼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냐? IoT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 인터랙션 위드 리얼 월드. 내가 체중계랑 내가 인터랙션 하는데 내 스마트 나랑만 인터랙 내 눈만 저 저희 집에 있는 옛날 체중계는 체중계와 제 눈만 소통하죠. 하지만 새로운 체중계는 저와 체중계, 그 다음에 그 체중계와 나의 스마트폰 또는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형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아까도 백화점, 이제 그동안은 백화점이 지금 위기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니까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갔을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중에 집에 가면수도 있고, 이런 것이 요즘 얘기하는 옴니 채널입니다. 어떻게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이런 IoT를 활용해서 온라인화 할 거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씽 사물과 스마트 인터랙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과 스마트 인터랙션 하는 그러한 사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는 제가 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로 전시장, 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이거는, 어, 전시회예요 보통 우리가 전시회에 가면은 스탬프 찍죠. 제가 봤더니 어떤 도우미가 하루 종일 이거 찍고 있더라고요. 그 이쁜 도우미가.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태그를 갖다 대면 스마트폰에 이제 스탬프가 찍힐 수 있죠. 그럼 내가 나중에, 아, 보통 우리가 그 도장 찍힌 거는 그냥 버리고 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에 남으니까 아 내가 어디 갔었지? 를볼 수가 있고요. 또 롯데가 동대문에 백화점 패션 쇼핑몰을 오픈했는데요. 이거를 선, 선전하고 싶어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이벤트라면 거기서 태그를 터치하면 롯데에서 선물을 줬습니다. 롯데는 참 좋은 회사더라고요. 주, 선물 줄게 많아요. 빼빼로도 있고요. 자일리톨, 롯데 시네마, 롯데 월드 자유 이용권. 사람들 이걸 준다고 하니까 다 합니다. NFC가 뭐예요? 막 폰에서 NFC 켜고요.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달라 고 그러죠. 댓글을 다니까.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친구들한테 다 전달이 되죠. 이 사람은 우연히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에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친구 역시 동대문 올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되게 재밌는 거는 동대문에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서비스를 하면서 길 가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직업이 보세요 나이가 학교 어디에서 공부했어 근데 이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 어느 정도는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네. 이 사람, 이분들은 대가를 그래서 요근처에 어디죠? 여기 을지로에 아주 큰 빌딩 하나 있어요. 거기 칵테일 바가 가면요, 여기 왔다는 거 페이스북에 올려주면은 칵테일 두잔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스북에 뭔가 어디 왔다고 자랑하는 거 대충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는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하고 하는 거니까. 그, 그런 형태로 이제 오프라인의 활동들이 온라인화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터쇼, 미술관, 나주 박물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문쿠전, 여기 안국동의 사비나 미술관에서 하는 사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의 활동이 온라인화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도 점점 더, 백화점에 지금 고민이 안 오는, 일단 안 와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데 와야 되고요. 오면은 더 있어야 돼, 오랫동안. 백화점의 고민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멀, 머물게 해야 되고요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이왕 백화점 왔는데 빠르게 사야죠 싸게 사야죠 운 좋게 사야죠 즐겁게 사야죠 과연 이것을 스마트 인터랙션으로 할수 있을 거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실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란 말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박원수 시장이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은 지금 생성치민연합이 졌지만 박원수 시장이 56% 됐죠. 그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 은 심양의 통화량을 봤어요. 어디에서 사람들이 통화를 많이 하는지 통화를 한다는 것은 집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이다. 고거기 사람이 많다. 거기다가 심양버스를 집중 배치하자. 아주 너무 간단한 거. KT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모든 통신사랑 협업을 안 했지만 KT가 그 데이터를 줬고요. 어 지금 어디에서 통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심마 버스로 바로 집중 데이터. 기존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막 라우팅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버스 라우팅 이거 사업 사그 사, 버스 사업자들 민감해요. 그니까못 했어요. 근데 야 데이터가 있지 않냐. 지금 여기 통화가 많은데 거기 보내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통화 데이터라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당시 움직이는 버스에 활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민의 만족도, 어? 옛날에는 되게 늦게 늦게 왔는데, 지금 막 사람 없을 때까지 계속 오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류독감의 어떤 조류독감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역시 그것도 이번에 KT가 밝혀냈어요. 우리 사료 트럭이, 사료 트럭에 다 지금 센서를 달았답니다. 모든 100% 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료 트럭이 어디를 지나갔는지가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AI가 잠복기가 7일이랍니다. 그래서 세 군데 발생했는데 세 군데 다 발생한 날 7일 전에 갔던 트럭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개가 개다. 에. 그러니까 이런 거 결국은 뭡니까? 어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부정확한 데이터고 그런 거죠. 하지만 트럭이 그런 어떠한 인터넷에 연결된 어떠한 센서를 하나 다 갖고 있었고 그것이 다 전수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 자료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교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이 일주일 동안 분석했는데 는 나왔대요. 그뭐 어떤 훌륭한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이도 겨우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사물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인터랙션이 데이터화되고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서비스가 되는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이런 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